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카이로에 도착을 했고요 내일 이제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래서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식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이로에서 그나마 아직 먹을만한 가격대일 때 마지막을 한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야? 깍두기야? 깍두기야? 대박 김치도 있어 뭐지? 간이 이렇게 적당할 수가 없다, 진짜. 오 진짜 다 들었네? 일단 단무지가... 어. 저 이제 식사를 마쳤고요 아, 여기 맛이 진짜 대박이에요 오래간만에 한국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한식들도 맛도 다 맛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독 특히 한국 식당들 중에서 진짜 짱입니다 내일은요 예, 이집트에 왔으니까 숙제를 하러 가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러 갈 거고요 그 영상도 기대를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哎你<笑><笑>